모스2016, 엑셀, 익스펄트 오늘은 고급 필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무엇일까요? 자,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보여지는 자, 일종의 검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의 출제 포인트는 자, 조건을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급필터를 실행하는 문제이고 고급필터의 키워드는 조건, 필드, 고급필터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고급필터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고급필터는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식과 일치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화면에 표시하고 나머지 행은 숨기는 기능을 자, 고급 필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만 추출한다. 데이터만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건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AND와 OR 조건식이 있습니다. AND는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레코드만 추출하게 되고 OR 조건식은 조건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결과에 표시되는 자, 조건식을 O와 조건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고급 필터에서 사용하는 이두 조건식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AND 조건은 조건식을 같은 행에 입력합니다. 자, 밑에 있는 a 드 조건식의 예제를 보시게 되면 자, 지역은 서울이면서 제품명이 오디오인 데이터만 추출해라. 두 개의 조건식이 있는데 지역은 서울이고 제품명은 오디오입니다. 자, 이것이 엔드 조건일 경우에는 이 조건식을 같은 행에 입력한다는 거죠. 반면에 오와 조건식은 지역은 서울이거나 제품명은 오디오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추출하십시오. 자, 서울과 오디오가 다른 행에 입력되어 있죠. 자, 이럴 때는 오와 조건식입니다. 엔드 조건은 같은 행에 입력하게 되고요. 오와 조건은 서로 다른 행에 입력을 해서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에만 만족해도 데이터를 추출하는 조건이 오와 조건이다. 자 그렇다면 실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자 밑에 예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이두 개의 문제는 현재의 엑셀 화면에 자, 목표라고 하는 워크시트와 시험결과라고 하는 워크시트 두 개가 있죠. 자, 이 해당하는 시트에 가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자, 이 고급 필터 기능은 자, 어떤 탭에 있을까요? 자, 우리 상단에 데이터 탭과 데이터 탭 밑에 보시게 되면 정렬 및 필터라고 하는 자, 그룹이 있고 자 왼쪽에 정렬 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는 현재 마우스가 위치 되어 있는 필터는 고급 필터가 아니고 자동 필터입니다 자그 오른쪽 옆에 보시면 고급 이라는 자 글자가 쓰여져 있는거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고급 필터입니다 데이터 중에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기능 고급 이라고 되어있고 고급을 클릭하시게 되면 고급 필터에 맞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요. 자, 이것 또한 문제를 같이 풀면서 대화 상자에다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목표 워크시트로 이동합니다. 자, 목표 워크시트에 갔더니 부서별 목표라고 하는 타이틀과 그 밑에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사원 번호에서부터 사원명, 부서명, 지역 상기 목표, 상기 실적 달성률이 있네요. 자, 오른쪽 하단에 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 이해해 볼게요. 자, 목표 워크시트 J열 5 셀에서 J열 5행 셀은 어디입니까? 자, 이 부분이 되겠죠? 현재 자, 선택한 이 셀이 J열 5행입니다. 자, 이 셀에서부터 시작하래요. J열 5행 셀에서부터 시작하여 부서명이 영업부래요. 자 먼저 한번 체크해 좀 볼까요 부서명이 영업부이고 지역이 서울 자 조건이 지금 두개가 있는 겁니다 부서미, 부서명이 영업부인거 하나 그리고 지역이 서울인거 하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연, 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고 라고 하는 글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서명이 영업부 지역이 서울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자, 이 문장이 이고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고라는 말은 이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고급 필터에는 두 가지 조건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앤드와 오아 조건. 자, 그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돼요? 자, 이고이기 때문에 앤드 조건이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부서명이 영업부이고 지역이 서울인 레코드를 필터링한다. 이 조건을 어디에다 만들어라? J열 5행 셀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라. 자, 그리고 필터링 된 값만 J열 10행 셀에다가 복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조건에 맞는 결과 값을 필터링해서 출력하게 되는데, 데이터 추출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추출의 결과 값은 어디에다가 복사해라? J열 10행 셀부터 데이터 값을 보여줘라.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먼저 조건을 만듭니다. 조건은 제열 우행 셀에 만들래요. 자 그래서 부서명이 영업부자 우리 왼쪽 데이터 중에 부서명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하고 제열 우행 셀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부서명. 부서명이 뭐라고 영업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서명이 마케팅부 총무부 생산부 재무부 여러가지의 부서명이 있는데 우리가 검색할 것검색은 영업부였습니다 영업부라는 글자를 셀을 선택해서 컨트롤 c 하시고 부서명 밑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v 합니다 부서명이 영업부인 데이터만 추출해라 그리고 지역이 서울 지역을 복사해서 K열 5행셀에다가 붙여놓고요. 지역이 서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을 복사해서 K열 6행셀에다가 복사합니다. 자, 이고, 그리고, 이것은 엔드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엔드 조건식의 표현 방법은 조건식을 같은 행에다 입력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조건식입니다. 자, 이 데이터 중에서, 이 데이터 중에서 부서명이 영업부이고 지역이 서울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추출하기 위한 엔드 조건식이에요. 자, 조건식을 만들어 놓고 조건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고급 필터에 들어갑니다. 자 고급 필터 들어가기 전에 왼쪽 데이터에다가 마우스 임의 공간에다가 클릭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고급필터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지요. 자, 이 대화상자에서 첫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은 현재 위치의 필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왼쪽에 원본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자, 필터링된 값만 제열 10행셀에 복사하, 복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 출력의 위치를 지금 정해진 상태잖아.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시고요. 복사 위치는 어디에 어디에 대라? 여기 미, 밑에 복사 위치 세 번째 에 있습니다. 복사 위치를 클릭하고 제열 10행 셀. 자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자 목표라고 하는 워크시트 제열 10행 셀에다가 결과 값을 복사하겠다. 자 그다음 목록 범위 잡아줍니다. 자이 목록 범위는 데이터 원본 데이터예요. 현재 B열 5행부터, 자 여기 B열 5행 사원 번호에서부터 h r 37행까지가 기존 데이터입니다. 목록 범위고요. 자 조건 범위는, 자 우리 엔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건식이 있죠. 조건 범위가 있죠. 조건 범위를 j r 5행부터 K열 7행, K열 6행까지, 자이 조건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다시 한번 목록 범위는 데이터 원본이고요. 조건 범위는 어, 자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엔 n 인지우와 조건인지 확인하고 자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조건식 조건 범위가 되겠고 복사 위치는 이 조건에 따라서 출력되는 데이터 값을 어, 복사하고자 하는 위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체크하시게 되면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나타나는 거고요. 체크하지 않으면 동일한 레코드가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데이터값을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자 우리 현재 문제상으로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체크하라는 문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제2열 10행셀의 결과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조건이 뭐였나요? 부서명이 영업부 그리고 지역이 서울 자 그리고 이고로 묶였기 때문에 엔드였죠. 자 영업부와 서울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값만 출력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급 필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시험 결과 워크시트에 가시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 밑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환데요5화 오아 조건식의 예제인데요. 문건을, 아, 문제를 같이 확인해 보면 자, 시험 결과 워크시트 L열 5행 셀부터 시작하래요. 자, 뭐를 시작해라? 아, 조건식을 여기다 만들어라. 자, 조건은 뭡니까? 성별이 여자예요. 그리고 근무지가 입니다. 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고로 연결되면 엔드 조건이고, 이거나 또는, 자, 이런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오와 조건인 거죠. 자, 엔드 조건은 같은 행에다가 조건식을 입력했죠? 오와 아, 조건은 다른 행에다가 조건을, 조건식을 입력한다고 했고, 자, 필터링된 값만 자, L열 10행셀에다가 복사하십시오. 자, 문제 이해 되셨나요? 자, 조건식은 L열 5행셀에 만들어주고 조건은 성별이 여자, 근무지가 제자. 그러나 아,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5화 조건이다. 이 조건에 만족된 데이터 값을 출력할 때는 L열 1 0행셀을부터 출력하십시오. 자 그러면 조건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L열 우행 셀은 여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성별이 여자 자 성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대로 복사 L열 우행 셀에다가 붙여넣기 자 여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입력, 직접 입력하시게 되면 자 오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급 필터링이 잘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rl-C, 컨트롤 Ctrl-V로 컨트롤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자, 근무지가 제주, 근무지 선택하시고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제주 선택해서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다른 행에다 입력했죠. 자, 이것이 바로 O와 조건이었습니다. 엔드 조건은 여자 옆에 행에다가 제주를 붙이면 되겠지만 현재 문제에서는 O와 조건이기 때문에 자, 여자와 제주를 다른 행에다가 입력한 겁니다. 자, 조건 범위를 만들었으면 자, 이제는 고급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자, 고급 필터링 하기 전에 왼쪽, 데이터가, 왼쪽 데이터 중에 임의 공간에 다 마우스 선택하시고 자,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정렬 및 필터 자, 고급을 클릭합니다. 자, 현재 위치인가요? 다른 장소인가요? 네, 다른 장소이죠. 다른 장소 어디? 여기 문제 보시면 L10행셀. L10행셀은 어디인가요? 자, 여기가 되겠네. 시험 결과 워크시트 L열 10행셀에다가 복사하십시오. 자, 목록 범위 확인하세요. 데이터 범위입니다. 데이터 범위는 B열 5행에서부터 I열 22행까지. 자, 맞죠? 자, 조건범위는 문제를 확인하고 나서 만들어준 조건범위. 자, L열 5행에서부터 M열 7행까지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문제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고요.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L열 10행셀부터 데이터 값이 추출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성별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근무지를 봤더니 제주예요. 자오화 조건식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엔드 조건식 보다는 출력되는 결과 값이 더 많겠죠 그래서 성별에는 여자 남자 여자 여자 여자 다 있고 근무지에는 제주가 아닌 부산 수원 뭐 서울도 있지만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같이 검색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많은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 값만 추출할 때자이 고급 필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우리 모스 2016XX펄트에서도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같이 꼭 따라 하시면서 기능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